반갑습니다 지통입니다 츠하 사실 오늘 영상은 브이로그로 좀 가볍게 제작하려고 했던 영상인데 불프 기간이니만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편성된 세일정보영상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게 있어가지고 그 제품 리뷰 보여드리면서 뒤에는 할인이 들어간 괜찮은 아이템을 추천해드릴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리뷰는 준비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리뷰 하실거라 차차차차차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또 오늘 뭔가 하나 샀지 말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제가 그때 사고 싶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디젤 바람막입니다 와 이거 킹존이인데 파이핑이 너무 예쁜데? 오잘산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어요 나눔님이라고 편집샵 할인정보 같은 거좀 올려주는 계정이 있는데 거기서 팝패치 할인코드 알려주셔가지고 57만원인가 5 6만원에 떴었어요 인스타에 구매 인증글을 올렸더니 트렌비에라는 사이트에서 5 1만원에 떴다 해가지고 바로 취소하고 트렌비에서 구매하게 된 그런 옷입니다 사실 제가 바람막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51만원 정도 돈을 주고 살 옷은 아니거든요 바람막이가 근데 저는 돈을 떠나서 디자인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 항상 얘기 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사는 거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왜 사게 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려고 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51만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소매에서 옆에 이렇게 라인끝까지 들어가고 요 지퍼 파이핑 그리고 가운데 파이핑 모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뒷모습도 예뻐요 파이핑이 모자에 들어간 게 뒷모습을 좀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등산복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예쁜 바람막이 디자인이 들어간 바람막이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요거 디젤 자수 로고가 하하 이쁘지 않나요? 오씨 미쳤다고 50만원짜리 바람막이 샀나 싶었는데 보긴 그 이쁘다 어? 이런 소매에 이렇게 또 조일 수 있는 예전에 소개했던 쿠어 바람막이에도 들어가있던 디테일인데 그렇게 조절할 수 있고 후드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조절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이거는 저는 잘 조절 안 하니까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스트링을 조여서 원래는 기장이 여기까지 내려와 뭔가 통짜로 떨어진 거 별로 안 예쁘죠? 잡아당겨서 살짝 말아서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입었다 또 디젤 브랜드를 핫하다고 추천했다는 사람 입장에서 또 하나 구매를 해봐야 신뢰도도 있고 아이 사람 디젤 옷 사봤으니까 입어봤으니까 신뢰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와닿을 수도 있고 지금 시간은 8시 1분이고 지금 아침부터 a 세컨즈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1도야, 1도. 이뿔. <웃음> 바람막기 보다 되나, 이 날씨에? 오, 추 하이. 아, 것 아, 오셨네. 나이제 입고 오셨네, 나이제 와우. 와우. 와우. 아, 와우. 또 비싼 거 입고 와야지.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A 세컨즈 매장을 탈러 왔는데. 나이 사람아. <웃음> 아니 이거 퇴근해본 바시티 중에 제일 이쁜데? 그렇죠. 제일 좋아본 아디다스. 어. 요즘 또 아디다스 핫하잖아요. 네. 이건 확실히 실물이 이쁘더라. 아 그렇죠. 어, 이 크로셰 디테일 보시죠. 이이 원단이 실물로 봐야만 느끼는 거네. 비싸도 되지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만 보면 어 그냥 아디다스 트랙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원단을 봐야. 아. 이게 진짜구나. 다들 이쁜거 입고 오셨네요 자랑한다고이쁜거 아, 입고 왔는데, 아주 응. 두분 셀렉이 너무 좋아요. 워낙 이제 좀 관심이 많아. 최전방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최전방이야? 일반인 기준. 아아. 일반인 기준 최 전방에 있는 옷들을 셀렉해서 이제 입으시는. 동묘도 한번 가야죠 저희. 아 진짜? <웃음> 제가 쇼핑 메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동묘편 한번 찍을까요? 한번 찍을까요? <웃음> 좀난반대인데 <웃음> <웃음> 지금부터는 아이템 추천 아이템 추천을 해드릴 텐데 사실 얼마 전에 제 개인 인스타 DM으로 세일이 들어가서 구매도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옷이 진짜 예뻐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디젤이라는 이유로 그냥 디젤 아이템을 가지고 싶어서 세일이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네임만 보고 좀 세일 들어간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정작 내가 필요하진 않은 아이템을 살 수가 있고 세일이 들어가놨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처분할 때도 제 값을 못 받고 처분한단 말이야. 이럴 때 진짜 눈물이 나거든. 그래서 오늘 추천 기준은 그냥 이게 디젤이라서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 나의 룩에서 포인트를 좀더할수 있는. 근데 마침 세일이 들어간 합리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첫 번째로 좀 후드 맨투맨 티셔츠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디젤이라는 브랜드를 다뤘을 때는 수앤류는 추천은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나와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무신사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되게 크게 했잖아요 근데 무신사에서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무신사 부티크에서도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디젤의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가 65,000원에 50% 할인해서 판매 중입니다 사실 요즘에 국내 브랜드도 반팔티가 거의 뭐 5만원 이상 6만원 이상 들어가고 트렌드에 살짝 발만 담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고 티셔츠로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좀더 디젤의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요 프린트 티셔츠가 로고 티셔츠보다 만원 저렴한 5만 5천원의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아우터 안에다가 라이더 자켓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바람막이를 입는다든지 조금 스포티하게 트렌디하게 매치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5만 5천원일 때 구매를 하면 매우 합리적이다. 원래 겨울에 여름 옷 사고 여름에 겨울 옷사 하야방값살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맨투맨 제품인데 무신사에서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로고가 들어간 블랙 그냥 무난한 맨투맨입니다 요것도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좀 핫한 브랜드의 로고 맨투맨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면 50% 뭐 할인이 들어가서 14만원이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후드 제품도 있습니다 요거는 16만 5천원으로 제격으로는 뭐 아오레가시 후드 이런게 정가를 구매하면 10만원 후반대하고 스투시도 16만원 18만원 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갔을 때 디젤 로고의 맨투맨 후드도 로고 자체가 일단 힙하기 때문에 스트릿이나 그냥 아니면 청바지 입으셔도 좋고 아니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자친구 선물, 여자친구 선물 이런 것도 할수 있으니까 티셔츠 맨투맨 후드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품목이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패딩이랑 패딩 베스트 아까 제가 개인 DM으로 여쭤보셨던 제품이 디젤의 패딩 제품인데 팔에 로고만 들어갔다고 해서 패딩을 할인이 들어갔는데 4, 50만원이 솔직히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패딩 제품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도메스틱 브랜드의 패딩을 좀더 추천드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패딩 베스트 젠테 사이트에서 29만 원대 할인이 들어간 제품인데 힙하게 매치할 수 있는 컬러가 확 포인트 들어간 패딩은 그래도 솔직히 디자인이 들어간 패딩이면 은좀 예쁘게 입을 수 있지만 본역을 위한 디자인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패딩 베스트 제품으로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는 게더활용 도가 높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패딩 베스트 화이트 컬러입니다 요거는 저도 구매할 생각인데 푸드가 탈착이 되고 스냅도 흰색으로 들어가서 좀 귀여운 느낌도 나고 그리고 포인트로 디젤 로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힙하게 매칭할수 있는 아이템이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판매 중인 건 아니고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판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해서 찍는 거긴 해요 밤을 새서 아마 토요일 오전에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거고 그래도 저만 몰래 이렇게 사는 것보다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예쁜 거 입어보자는 마인드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 제품 시도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에 성공했다고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시도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좀 쇼키장의 블루종 트럭커 가죽 자켓을 즐겨 입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이고 무신사에서는 52만원이지만 젠테에서는 398,000원입니다 착샷은 무신사에서 더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게 착샷을 무슨 무탠다드 착샷처럼 찍어놔서 좀 구미가 안당겨요 그래도 할인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좀 안당기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디스가 굉장히 예뻐요 디스가 들어가 있고 안에 또 다른 바지가 레이어드 된듯한 굉장히 힙한 디자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면은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디젤의 유행이 지났더라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젠테에서 282,000원에 판매중인 디젤 청자켓이고요 포켓 쪽에 디젤 로고가 작게 못 보던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제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갖고 싶었던 제품이지만 제가 또 덩치가 있다 보니까 청자켓을 즐겨 입진 않아요 그래서 구매를 안한 제품인데 DPR 라이브님 그분이 또 입으셨던 착샷을 보시면 은 굉장히 예쁘게 매치를 한게 보이거든요 힙하게 입으실 분들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요 니트 제품인데 니트 제품은 젠테보다 무신사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마르니의 그런 팝한 컬러의 니트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컬러로 로 나온 니트이기 때문에 블랙이랑 그레이가 섞인 조금 더 무난한 컬러의 디자인도 있으니까 본인이 소화를 잘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니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디젤에서 좀 구매하시면 좋은 게 비니, 뭐 모자 아니면 벨트. 목도리 이런 아이템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보통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젠테에서는 비니는 8만원대 머플러는 10만원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액세서리류를좀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제가 그때 예쁘다고 했던 레이싱 캡 모자가 지금 트렌비 사이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으로 13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이거는 좀 재고 있을 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입었던 바람막이 제품 있잖아요 3 0 3% 할인이 들어가서 45만 원에 거의 풀 사이즈로 있네요. 지금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저보다 한 6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제품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단단하고 한겨울에도 이런 니트 껴 입으면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 니트 섞인 제품, 데님 자켓이랑 니트가 합쳐진 지금 44만 5천 원에 30% 할인이 들어와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막 디젤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소재가 미 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고 포인트 아이템으로 매치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렌비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이싱 바이커 자켓 이 제품도 제가 지난 디젤 영상에서 굉장히 예쁘다고 추천드렸던 아이템인데 이 제품도 지금 트렌비에서 거의 풀사이즈로 있으니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젤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려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저것 입어본 결과 본인이 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라지 사이즈 M 사이즈를 입었다면 M사이즈 그대로 그냥 정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불프기간 가장 핫한 브랜드의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리 추천 컨텐츠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제품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 말고 더 예쁜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추천을 안 드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젤이라는 이유로 잊지 않을 것 같은 제품을 추천드리는 것보다 제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좀 포인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의류나 악세사리류 그런 걸좀 추천드렸으니까 무작정 구매하는 것보다 본인의 착장을 좀 생각하셔서 맞는 아이템을 합리적이게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걸좀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비깅을 많이 했던 브랜드라 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 어,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케미가 너무 좋다. 역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넷이 있어야지... 뭐든 가능해. <웃음> <웃음> 어, 그때도, 어떤 왜냐면... 브랜드든 살릴 수 있어. 네? 어떤 왜요? 브랜드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지. 보여줬잖아요, 오늘 저희가. 아, 보여줬어요. 네. 죽여줄난 그래서 만들 뭐야, 만들고. 이 사람? <웃음> <웃음> <웃음> 당신 뭐야? 죽여줄게, 죽여줄게, <웃음>